승우는 자폐성장에 진단을 받은 60개월 남자아이입니다. 18개월경까지는 정상발달을 했는데 발달이 멈추고 퇴행을 지속하여 중증자폐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승우의 자폐상태 관련 영상은 승우의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승우야. 영상처럼 승우는 눈 맞춤이 승우야. 잘 안되고 호명반응, 지시수행도잘 안됩니다. 손을 펄럭이는 상동행동은 일상적으로 있고 언어는 몇 단어 안되는데 그나마도 알아듣기 힘든 와, 와, 와, 상태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네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어, 이제 결과가 나는데요. 의사소통은 21점. 사회성 22점, 건강인지 22점, 건강 신체 40점 해서 토탈 105점이 나왔습니다. ABC 검사 결과는 101점이 나왔습니다. 68점이 넘으면 자폐로 분류되는데 증세가 심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목에 걸리는 느낌이 싫은 렇게 하고 아주 잘 지금 단어는 말을 하는데 카스 검사는 4 0오점이 나옵니다. 아, 카스는 30점이 아, 진단 기준인데 아, 아, 이 검사상으로도 상당히 심한 수준인 아, 아. 것입니다. 아, 뭐 이런 정서 표현을 해요? 네, 뭐 싫어 이런 네, 네, 정서 표현 네, 뭐. 싫어? 싫 높은 단계. 싫어? 안 돼? 가장 정밀한 검사라는 에이도스 검사도 40여 분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역시 27점으로 매우 중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에이도스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도스투 스크린 검사 결과에 의거하면 승호는 자폐증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회적 정동 17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10점, 총점 27점으로 자폐증으로 분류되며 증상의 정도는 높습니다. 감각적 이상으로 보이는 시각처리 및 핸드매너리즘과 상동행동이 있습니다. 시각처리의 불안정은 아동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여러가지 행동 모습에서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호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비대면 치료를 진행하고 플로어 타임 홈스쿨에서 진행되는 감각 수업을 일주일에 한번 줌으로 진행 할 것입니다. 플로어 타임 수업도 부모 코칭 방식으로 총 6회 진행하며 모든 수업은 줌을 이용한 비대면 치료로 진행될 것입니다. 승호는 식이요법과 한약요법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약 진료는 한달 1일 줌을 이용하여 비대면 진료로 이루어지게 되며 증세 변화는 홈스쿨 감각수업에서 진행되는 일주일 평가사항에 기초하여 판단 하게 될 것입니다. 한약 치료는 대면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불가피하여 비대면 을 하게 되면 홈스쿨 선생님과의 미팅 기록을 참조하여 아이 변화를 추적하며 치료를 진행시킨다고 합니다. 드림토마토 프로젝트는 6개월 한시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치료를 진행하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대면을 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아, 이게 봐서 치료했을 때가 제대로 개, 개입을 하기가 네네. 좋은데 적절한 조치를 하기가 좋거든요. 네네. 속도는 하고 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비대면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음. 오늘은 초기 진료 때문에 음. 보는 거니까 음. 그 다음에는 또뭐 이렇게 왔다 갔다 아, 하는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비대면 음. 진료를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홈스쿨 있잖아요. 아, 홈스쿨, 음. 홈스쿨에서 어, 비대면으로 선생님들이 매주 서 미팅하면서 아. 아이의 변화 상태를 기록을 해놓으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걸 갖다 다볼 거예요. 그거 네. 보고 이렇게 치료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비대면이지만은 네. 일주일 단위로 그 네. 홈스쿨을 통해서 그 자료가 이렇게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아. 치료 한계를 좀 넘어가고 네. 어, 제때 계획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치료 목표를 이야기하실 때 말이라도 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주 원장님 이야기로는 그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 확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 정도면 언어를 이용한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했고 12개월 정도면 미숙하지만 핑퐁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고 1년 반 정도 경과하면 대체로 지능도 회복이 되는데 그때 지능 정도를 평가해보면 미래에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 알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하면 대화도 가능할 것이고 간단한 사회생활을 자립적으로 할수 있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네. 치료 전망은 되게 좋은 친구예요. 좋다고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네. 뭐. 근데, 엄마가 하시는 전통적인 치료, 뭐, 어느 아, 치료나 네. 감통, 이런 걸로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음.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엄마가 음. 이 아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냐, 를 제가 확률로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네. 확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갈수 있는 건 90% 돼요. 90%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번더 목표를 잡는 데 되면, 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네. 어, 뭐, 한, 그, 앉으세요, 으세요 한, 한 1년 정도면, 은 응? 1년 정도면, 네네. 엄마가 의사소통이 되는, 응? 자연스럽게 소통이 아, 되는 그, 그 정도까지는 도달을 할수 아,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도 가능할 거예요. 아,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더저 엄마 열심히 네. 하고, 따라만 아신다면, 6개월 정도만 돼도, 어, 아, 애가 조금, 응? 네. 간단한 의사소통이 핑퐁으로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고, 네. 한 1년 정도면, 어 언어를 이용해서 네. 엄마하고 좀 자연스러운 소통, 네. 음? 물론 이제 또래하고는 되진 않아요. 또래 네. 수준까지는 네. 안 가되고, 거기까지는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90% 이상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목표를 잡으시면, 네. 이제, 이제 이제 목표를 잡을수록 치료 기간은 오래 걸리는데, 네. 네. 제가 봐서는 얘가 네. 그 거기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이제 음. 설문지에서 보면 은 간단한 사회생활 응? 아. 응? 거기까지도 갈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교. 어, 학교, 학교는 네. 지, 지금 1년 반 뒤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학교, 일반 학교에 도움반 정도 가게 되면 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돼요. 음. 네. 근데 그걸 더 넘어서 네. 아이가 이제 상호작용이 좀 되는 상태 속에서 네. 지능을 좀 봐야 돼요. 음. 지능을.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된다 상호작용이 된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넘으면 자폐가 성향이 상당히 벗어난 상태가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이가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끔 음. 될 텐데 이 아이가 자폐 성향이 좀 완화돼서 음. 괜찮아지는데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음. 이 아이가 지능까지 회복하는 데는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음. 자기가 남아있는 지능까지 회복하는 데는 그래서 한 1년 반 지금 내년 말 정도 돼 봐야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는지 알수 있어요 음. 언어도 되는 상태는 한 1년이면 될 거고 네네. 한 1년 반 정도 된 다음에 네. 어, 이 아이가 지능 검사를 해봤을 때 음. 지능이 음. 한 87, 80 정도 나온대라면 네. 뭐 간단한 알바라도 할수 있는 거기까지 네. 갈수 있을 거예요 음. 음. 충분히 거기까지는 제가 봐서는 갈 음. 가능성은 90% 음. 이상이에요 그데 지능이 100 정도가 넘어갈지 음. 네. 아, 어, 음, 넘어가려면 음. 어더큰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간단한 건먼 네, 네. 자기의 응? 정상범주로 네. 장기간에 걸리지만 정상범주의 네. 그 회복도 목표로 할수 있을 텐데 이건 제 치료에 달려 있기보다 아이가 지금 지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초기 네. 치료할 때는 지능이 한 뭐130 120뭐이 정도 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 이제 1년 1년 지날 때마다 지능이 조금씩 깨먹어 지고 있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씩 10 깨먹었더라면 네. 50이 마이너스 되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80 지능이 80 정도일거고 아... 네. 1년에 50 깨먹었더라면 5 25니까 음... 그 지능이 100은 남아있을 어... 거란 말이죠 그거는 한 내년 말 정도, 학교 들어가기 네. 전에까지 됐을 때 진행을 해보고 네. 가될 거거든요. 그때 봐야 될 거예요. 그렇서 좋은 좀 결과에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응?